지금 담당하고 싶어요. 싶은... 아 그러면 저, 저 자랑 하나만 할게요. 저 선물을 받았어요. 이거 이제 저희 방송국으로 편지가 소포가 왔는데 뭐냐면 짠! 레떼아모르 CD 레떼아모르라고그 뭐지? 이렇게 이렇게 CD를 주셨고 카드를 같이 이렇게 써서 이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셨고요. 이거는 그 레떼아모르 멤버 중에 테너 김민석 글로벌 팬카페에서 이제 주신 거래요. 이게 커피. 이걸 뜯으면 커피가 있는데 한두잔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워서 못 뜯고 못 있고요. <웃음> 제가 레떼아모르에서 길병민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병민 사진이랑 메모지랑 그리고 부채까지. 그래서 우리 그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이 레떼아모르를 좋아하셔서 가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어,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좋더라고요. 이 바리톤 길병민씨 목소리가 되게 그 멋있어가지고 열심히 좋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. 레떼아모르 길병민 부채랑 레떼아모르 CD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네.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고 포토북에서 이렇게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. 제가 작년 10, 10월? 11월? 11월부터 시작을 한게 있어요 제가 골프를 시작을 했어요 이 제가 정말 주변에서 배워라 배워라 했는데도 안 배우고 버텼던 게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가고요 하나는 골프였거든요 왜냐면 골프는 배우면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가는 정말 나는 요가랑은 안 맞다 나는 그런 정적인 운동은 안 맞다 해서 안 배웠었거든요 심지어 제 사촌 동생이 한국에서 그 요가 마스터예요 요가 학원을 운영 중이기도 한데 언니 진짜 요가 좋아 배워라고 했는데도 안 배워 라고 했는데도 안배워 이랬었거든요. 근데 요가를 한번 배웠는데 제가 요가에 빠져서 그 한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멤버십을 들어서 요가를 배울 정도로 굉장히 너무 좋아했어요. 그 다음에 골프도 주변에서 배워라 그 저희 그 자주 모이는 모임이 있어 독도팸이라고 그 어떤 그 식당 하시는 독도에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당을 하시던 분하고 또몇명그 모임이 있는데 골프를 배우라고 그래도 그때 정말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 골프를 안 배우면 우리랑 멀어질 수도 있어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아네 라고 했지만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 어떤 분이 골프를 좀 배워라 미국에 있을 때 골프를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골프 그 나갈 때 돈이 별로 안 비싸요 한 정말 쌀 때는 20불이면 나가서 칠수 있고 뭐 40불 정도 한 40불 50불 그쵸 40불 50불 정도만 있으면은 하루 뭐, 놀다 올수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넉넉 잡고 60불? 근데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라운딩 나갈 때 돈도 비싸고, 가서 또 뭐, 밥 먹고 뭐 하고 하고 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. 쓰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뭐 그렇지 않고 정말 예, 60 100불 정도 가지고 나가면 실컷 놀고 여름에 아이들 골프장에 떨어뜨려 놓고 그 청소년들 하루 종일 골프 코스 돌면서 놀고 뭐 이런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골프를 안 배우면 "넌 바보야" 라고 해가지고 "아유,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골프를 배우겠다" 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, 민효 명창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서 골프 클럽을 대여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<웃음> 그거를 가지고 또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분한테 한 열, 아홉 번 10번 정도 배우다가 아, 이거를 조금 더잘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자 그 프로님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또열번 레슨을 받았어요. 그래서 레슨을 다 받고,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처음 잔디를 밟으러 나갑니다. <웃음> <웃음> 네아 저희가 또 이제 뉴스를 또 알려드리는 채널이니까 그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왜 우리가 머리를 어머나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수 있어서 좀 다른 말로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잔디를 처음 밟는다 티를 처음 꽂으러 간다, 티에 공을 올리러 간다, 뭐요런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은 예전에 그 기생들이 이제 그 거사를 치르고 머리를 올린다,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말이라 그런 말보다는 뭐 잔디 처음 밟으러 가요, 처음 골프장 가요, 어요렇게좀 순화해서 말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. 처음 잔디를 밟으러 갑니다. 와저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필드를 나갈 때 입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웃핏이 있어서 그것도잘 챙겨 왔고요. 심지어 오늘 신의 양말은 포장도 뜯지도 않았어. 지금 포장지째로 가져왔고요.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. 감사하게 이보보아나 뉴욕에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. 골프 그 패치 이거 정말 한국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항상 붙이고 다니시길래 와 저거는 어디서 사냐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를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이거를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선물 받았으면 받은 값을 좀 해야지. 이게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. 그 한국에 있는 프로 골퍼가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패치를 써보고 가장 그 좋은 상태의 것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뉴욕에 계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박스인데 여기 보면은 검정색 있고요. 스킨 색깔 있고 어 개나리색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개나리색 흰색 제가 좋아하는 핑크도 있네요. 핑크 그리고 이거는 큰거 크게 할수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큰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팩에 여섯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중에 하나는 어 이거는 큰 것만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건 쬐은만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짠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뉴욕미닛 할인 쿠폰을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영상마다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 할인 쿠폰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10% 할인이 될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따가 골프 치러 갈때 이거 붙일 거예요. 어떤 색 붙일까요? 여러분이 골라주세요.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의 큰 것까지 어떤 거 붙일까요? 네, 오늘 다양한 언박싱이 있습니다. <웃음> 어? 저 이따 양말도 언박싱 할까요? <웃음> 골라주세요.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시는 걸로 가서 붙일게요. 지금 하나 붙여볼까요?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 여러분하고 함께 이따 골프 치러 가니까 자랑 좀 해봤어요 첫 필드 브이로그 올려보심도 괜찮을 듯 합니다 아.. 한번 노력해볼게요 정신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붙이는 거 맞죠?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. 아! 이렇게? 이상하다고? 이렇게 부, 붙이게 해놓고 이게 아니면은 선물해주신 분이 얼마나 웃겠어요 사진을 좀 보고 올게요 맞아요 이렇게 붙이는 게 <웃음>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큰거 아니에요? 이게 원래 크죠? 크게 나왔죠? 그래야지 이 얼굴 면적을 가릴 거 아니에요? 그나좀못 붙인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이런데, 이런데 여자분들 아시죠? 여기 기미주근깨 엄청 많이 나는 거. 이거딱 붙이면 좋다. 음. 미국에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신데, 여름에 필드 나가실 때 얼굴 타는 거 걱정이신 분들은, 이거 이렇게 함께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엣시에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데, 뉴욕 미니 택배 쿠폰도 있으니까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거 요거, 어, 요거 노란색 너무 예쁘다 이거 이따 빌드 나갈 때 노란색 붙여야지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렇게 놓겠습니다 검정색 나 검정색 진짜 좋아하는데 옷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입어봐야지 이따가 검정색은 아파 보이 아니 왜요 검정색 아웃핏 입었을 때 하면은 좋죠 이게 다른 브랜드보다 되게 얇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실제로 또 골프를 치면서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 느낌? 어 다크서클이 제가 원래 있어서 저 별명이 팬더예요 팬더 다크서클 너무 심해서 근데 괜찮지 않아요? 약간 뭐라 그러지? 검정색 이렇게 있으니까 검은 별 같지 않아요? 어, 되게 시크하고 멋있지 않아요? 네 그쵸 검은 별 같죠 언박싱 한개더 할까요? 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이거 이거 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과자고요 제 피디님 이거 드셔보셨어요? 테라칩? 아 진짜요? 양말 아니에요 <웃음> 양말 <웃음> 양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테라칩 이거 예전에 부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페라치 왜냐면 어 이거 광고 아니에요 내돈내산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이따가 골프가서 먹으려고 했던 건데 보면 약간 이렇게 이런 고구마 같은 거 말린 말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칼로리도 150칼로리밖에 안 되고 내가 밥을 잘안 먹어요 밥은 토요일에 몰아서 먹어요. 유튜브 찍는 날 <웃음> 그리고 주중에는 밥을 먹을 기운이 없어서 안 먹고 이런 과자 같은 걸 먹는데 이런 거 이왕이면은 뭐그막 치토스 막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조금 건강할 것 같은 과자를 골라 먹는데 이게 딱 그래요 테라칩이 이런 고구마라든지 비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말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고구마였고 이건 비트 비트 잘라서 말린 거 에. 그래서 아니 그왜 왜 제가 부의상징이라 그랬냐면 상대적으로 과자가 되게 싸요 25전 50전이면 먹을 수 있어요 25전이면은 뭐 200원 250원이면은 과자 이런 조금만 한 봉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한 2불 3불 넘어가는 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비해서 비싸서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거지 지금은 워낙에 또 과자값들이 다 올라가지고 꼭 그렇지만은 아닌데 요거 미국 과자 그 옛날에 극장 가면은 고구마 튀겨서 팔았잖아요 그 맛이에요 고구마 그튀긴 스틱 맛 과자 언박싱을 또 해봤고요 a s m r 엄마 언박싱 한 김에 양말 양말 언박싱도 해보겠습니다 <웃음> 진짜 너무 웃긴다 짜잔 너무 예쁘죠? 아니에요. 양말 다 똑같지 않아요. 양말도 똑같지 않다고요. 흰색인데 이렇게 뒤에 로고가 있어가지고 예쁘다고요. 양말도 이렇게 샀고요. 양말 그 오늘 아홉핏 깔맞춤이거든요.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너무 처음 빌드 나갔는데 티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? 내가 맞췄어요. 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너가 골프를 못칠 바에야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나가라. <웃음>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로고랑 이게 색깔이 이렇게 맞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블루 톤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맞췄다고요. 아, 어떡할 거야? 아, 너무 멋있어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